아르헨티나에서 기상이변이 포착됐습니다. 아,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는 낮 한때 기온이 46.9도를 기록하는 등 살인적인 폭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현장을 보도하던 기자가 무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생방송 중 실신하는 모습이 그대로 송출됐습니다. 한편 같은 날 아르헨티나 북부 후 이주 일대에는 한방 눈이 내렸습니다.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기온이 46.9도로 생방송 도중 기자가 실신을 하였고 북부지역에서는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작년 2022년도 봄에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올해도 개묘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는 62년 만에 전례없는 폭염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수영복과 슬리퍼 차림으로 등교할 수 있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일주일 전인 3월 13일 기온이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등 1906년 기상 관측 이래로 3월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웃음> 전문가들은 기록적인 가뭄으로 인한 아르헨티나 농산물 생산 감소 규모가 5천만 톤에 이를 것이라면서 모든 최악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의사 겸 점성술사인 노스트라다무스는 2023년 대전쟁을 예언했습니다. 그의 예언서에 따르면 7개월간의 큰 전쟁 악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더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예언서에는 마른 땅은 더욱 메마르고 무지개가 보일 때큰 홍수가 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이상기후 그리고 식량난의 심화가 지구촌을 병들게 하고 파키스탄은 지난해 폭우로 국토의 3분의 1이 잠겼습니다. 홍수 피해를 복원하는데 향후 50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 상승은 기후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해수면 온도 상승은 폭우를 유발함 과 동시에 폭우시 하천이 쉽게 범람하여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은 지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 가격폭등이 있었고 기후 변화 기후위기로 인하여 중앙아시아에서는 냉해가 발생하여 양파 농사와 유통 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키르기스탄 스 우즈베키스탄 타자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에서는 양파 수출금지령이 떨어졌으며 키르기스탄에서 올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양파 수출이 공식적으로 금지됐습니다. 기후위기의 자연재해가 반복되면서 식품 가격 상승이 몇 년간 반복되 고 있습니다. 최근. 남부 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 아시아 등지에서 양파 가격 폭등이 일어난 배경에도 기후 위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향후 해수 온도 상승이 지속되면 해당 지역의 자연재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식량난이 전 세계에 발생하면서 시장 가격의 변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곡물 자급률은 어떤 상황에 있을까?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가 한반도에 한국과 북한 둘 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2023년 3월 20일 월요일입니다.